안녕하세요. 돈파는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달러가 요즘 많이 비싸졌죠. 환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달러 지금도 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끔씩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달러, 즉 환율을 보면 경제, 더 직접적으로는 투자시장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달러 지금도 싸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릴 것이고 또한 앞으로 달러 방향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요즘 같은 달러 변동 시기 달러가 계속 강달러를 지속하는 동안 구체적으로 나는 내 돈을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라는 몇 가지 것들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으로는요. 달러가 분명히 지금 비싼 구간입니다. 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그래프는요. 2010년을 100으로 했을 때 달러가치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2010년도가 100이니까 대충 이 정도가 지금 2010년도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때가 IMF 때였죠. 엄청 달러가 비쌌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달러가 1,200을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 상에서 보더라도 달러가 지금 비싼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떨어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정말 달러가 떨어질까요? 자, 달러는 기본적으로 경기, 즉 경제와 반대로 움직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화면 자 이것은 OECD 블룸버그 그리고 미래에세 정권 리서치 센터의 자료를 인용한, 하고 있는데요. 어, 경기 국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회색 박스. 이 회색 박스가, 어, 경기가 좋을 때, 경제가 좋을 때 이것이 넓어집니다. 이때도 굉장히 넓어졌죠. 더 넓어졌습니다. 자, 지금 국면은 바로 이 국면인데 좁아졌죠. 즉, 경제, 경기가 수축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달러의 방향성을 보겠습니다. 빨간선, 이렇게 노란선이죠. 이 노란선이 달러의 방향성인데 지금 보면 경기가 이처럼 확장 국면으로 접어갈 때는 달러, 달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떨어지죠. 그런데 지금은 경기가 수축 국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름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달러 강세의 원인 네가지를 하는 내용일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통화 정책이 바뀌었죠. 돈을 흡수합니다. 다시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중에 달러가 귀해진다.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오른다.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신흥국, 우리 한국과 같은 신흥국의 경제 여건이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투자자금이 신흥국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신흥국에서 오히려 미국으로 다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신흥국 경제의 투자 여건이 나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환율이 달러가 더 비싸지고 있는 거죠. 환율 상대적 가치가. 세 번째는 유럽의 통화 긴축이 늦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아시아 한국만 하더라도 지난해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죠. 근데 유럽은 아직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화 긴축이 늦다라는 거죠. 자 유럽 유로화가 유로화가 올라가지 않는다. 금리를 오르지 않으니까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유로화 대비 달러 그러니까 유로화 달러를 비교할 때 유로화가 약세 상대적으로 강달러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각국의 통화 가치의 상대적 평가죠 각국의 통화 가치의 상대적 평가인데 달러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첫 번째 유로화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엔화도 영향을 주는데 유로화가 약세니까 상대적으로 강달러가 계속되고 있다 네 번째는 엔화 역시도 이따가 자료를 보통해 보시겠지만 역사적 저점입니다 엔화가 굉장히 최근에 많이 급락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 엔화가 다 지지부진 하니까 강달라 현상 상대적인 강달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엔화가 얼마나 떨어지고 있는지 엔화의 시료 가치입니다. 시료 가치가 사상 최저인데 앞서 우리가 달러의 시료 가치를 보았을 때 2010년을 100으로 보면 자, 2010년 자, 이 지점을 100으로 보면 이 엔화 엔화 N화 보십시오. 엔화와 달러 비교 가치입니다. 엔화가 이때 이만큼 높았는데 지금은 2010년 100을 기준으로 할때 완전 그냥 거의 뭐 추락했습니다. 추락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앞서 우리가 유로도 힘이 없다, 엔도 급락하고 있다. 자,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 현상을 부추기고 있는 거죠. 자, 앞서 우리는 달러는 경제, 즉 경기와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가 경기가 수축되는 이 국면에서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반대로 달러가 약해지려면 즉 달러가 하락하는 조건은 이제 뭐죠? 바로 경제가 좋아지는 것, 경기가 상승하는 국면이어야 하는데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6개월 동안 OECD, 즉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글로벌 주가 좋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하강하고 있다. 이 같은 걱정들이 함께 어, 금융통화정책의 긴축과 맞물리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죠. OECD 경기선행지수가 6개월 동안 최근 6개월 계속 하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이 같은 경기 하강 국면이 올해 2022년 올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 이야기하면 올 한해는 2022년은 달러 평균적으로 달러 강세 기간이 이어질 수 있다. 물론 약간씩 등락은 할수 있지만 평균적으로는 추세적으로는 달러 강세 기간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같은 경기 하강 이제 6개월입니다. 이제 6개월째인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더불어 긴축 이제 올해부터 미국의 금리 인상, 테이퍼링 등 긴축을 본격화한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저는 달러가 지금 아직도 비싸지 않다.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자 특히 요 어떤 게 있냐면, 특히 달러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우리 아시아와 같은, 한국과 같은 이게 신흥국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신흥국 경제가 불안합니다. 자이 그림은요, 신흥국의 경제, OECD의 경제, 자 까만 선은 글로벌 경제, 선진국 경제, 노란 선은 신흥국 경제인데, 보시다시피 신흥국 경제가 먼저 꺾였습니다. 먼저 꺾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선진국 경제가 꺾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물론 이때, 뭐 급락한 이때는 코로나 때였죠. 자, 코로나 이후에 급격하게 경제가 치솟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시아 쪽에 먼저 꺾였다. 그 다음에 OECD가 글로벌이 뒤에 꺾이고 있다. 즉, 아시아 쪽에서는, 신흥국 쪽에서는 경제 하강 국면이 먼저 시작되어 있다. 경기 하강 경기가 하강으로 전환한 것은 신흥국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원래 신흥국 경제와 글로벌 선진국 경제에는 성장 마진이 이처럼 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항상 신흥국 경제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성장률이 높았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 같은 성장률이 갈수록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 폭이 이 폭이 좁아지고 있죠. 폭이 좁아지고 있죠. 지금 아주 좁아졌습니다. 2020년도는 다 같이 망했죠. 그래서 아주 좁아졌고, 급격히 상승하고 다시 최근에도 보면 이 폭이 이 폭이 과거에 이 정도 폭보다는 훨씬 좁아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신흥국 경제는 우리가 선진국 경제보다 안정되지 못하다. 즉, 위험하다.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리스크가 있으면. 반대로 보상도 선진국 경제보다 커야 하는데 조금 전에 이 표에서 같이 공부한 것처럼 위험은 지금까지처럼 신흥국 경제는 여전히 위험합니다. 즉 위험은 동일한데 이익은 신흥국 경제, 신흥국 투자를 통해서 이익, 얻을 수 있는 이익은 감소했다라는 측면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 만약에 지금과 같은 글로벌 선진국 경제 하강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 하강이 비롯되고 그 다음에 통화정책, 긴축, 데이퍼링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 만약에 뻘쩍찌근하게, 즉 경착류 후유증을 많이 양산하면서 후유증이 생기면서 경착류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심지어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증가할 수 있고 그렇다면 급격한 강달러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저는 달러가 지금도 비싸지 않은 이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변수는 있습니다. 이 변수를 저는 한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 자이 같은 경기 하강 국면이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 것인가 여부입니다. 저는 이 변수가 위드 코로나 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위드 코로나가 조금 더 본격화되면 소비활동 사람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소비활동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것은 경기 하강 국면을 되돌릴 수 있는 또경기 하강 국면을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변수다. 두 번째는 연준, 미 연준의 통화정책 완급조절 연준은 예컨대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경제가 좋다라는 확신이 생길 때는 금리 인상을 빨리 서두를 수 있으나 이 같은 통화정책으로 인해서 후유증이 생기고 또 경제가 기대만큼 좋지 않다라고 할 때는 이 통화정책 자체를 완급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예컨대 서너 번 올리려고 했던 금리를 두세 번 올린다든지 또어 돈을 대차 대접도 축소라고 하죠. 테이퍼링, 어 긴축하는 돈을 흡수하는 이 정책을 늦춘다거나 또는 그 양을 줄인다든가 이렇게 등등해서 통화정책 완급조절을 할수 있죠. 후유증 정도에 따라서 이런 역량들이 결국 이제 달러의 강세냐 약세냐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세 번째, 신흥국 경제입니다. 신흥국 경제, 금융시장도 당연히 영향을 줄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신흥국 경제가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을 때 글로벌 경제보다 하강이 먼저 이루어졌죠. 그 이유는요, 긴축을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도 마찬가지로 금리를 먼저 올렸죠. 먼저 올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미국의 금리를 올리고 한국이 뒤따라 올리면 후유증이 큽니다, 한국이.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먼저 올렸죠. 아시아 국가들의 통화는 당연히 미국에 비해서 힘이 약하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예고되어 있었던 지난해에 지난해 이미 선제적으로 먼저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를 올렸으니까 당연히 아시아 경제,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경제가 긴축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되돌려 생각하면 아시아 신흥국들은 이미 긴축을 먼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적응력은 더 뛰어나고 경제가 회복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졌다 최근에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의 거장들이 아시아 시장에 올해는, 2022년도에는 아시아 시장에 주목해라. 아시아 시장 쪽으로 분산 투자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도 바로 이세 번째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즉 아시아는 그동안 글로벌 시장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었고, 특히 미국과 비교하면 또 지난해 이미 긴축을 시작해서 상당히 적응되어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대해볼 만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음, 투자는 어떻게 할까 투자은 어떻게 할까 대체적으로 투자는 극단 양극단으로 생각하면 보수적 투자가 있겠고 그죠 또 어, 반대로 적극적 공격적 투자자가 있겠죠 이것은 각각의 성향입니다 제가 어떤 보수적으로 하시라 적극적으로 하시라 이런 뜻이 아니라 각각의 투자 성향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보수적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달러가 지금도 비싸지 않다고 라 생각할 때는 달러를 모으는 상품이 좋겠죠. 달러를 모아가는 자 이것들은 고배당 상품 이런 등등이 있겠죠. 달러를 모아가는 상품. 달러를 모아가는 이 같은 고배당 상품들도 기본적으로는 주식이나 채권 상품들이기 때문에 원본에 대한 변동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고배당은 원본에 대한 변동성은 적죠. 저변동성. 거기에다가 음, 매달 나오는 배당. 이자 배당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달러를 계속 지속적으로 모아간다. 원본도 자본주의 성장의 법칙에 따라서 시간을 길게 투자 투자 기간을 여유 있게 가져가면 그것도 지속적으로 조금씩 오른다. 그래서 보수적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고배당, 달러를 모으는 상품이 좋겠다. 반대로 적극적 투자자들은 배당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이 변화되는 쪽에 좀 주목을 하면 좋겠습니다. 항상 시대는 용트림이 있습니다. 시대가 급변할 때는 그게 금리 인상이든 또 코로나든 항상 그 이후에는 많은 것이 변화됩니다. 특히 최근에 산업 패러다임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되고 있죠. 코로나 덕분이기도 합니다만 예컨대 자율주행, 메타버스, NFT 이런 산업들은 지금과 같은 경기 하강 국면에서도 엄청난 돈이 몰리고 엄청나게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이런 쪽들에 좀 주목하는 것도 괜찮겠죠. 물론 위더 코로나 이런 등등이 되면 경기 민감주, 우리가 가치주라고 하죠. 이 경기 민감주가 성적이, 투자 성적이 좋을 수는 있으나 저는 그닥 폭발적이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또한 지속적이지도 않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달러 지금도 싸다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전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돈파는 가게 머니슈퍼마켓 1대1 채팅창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